자 이번 시간에는 박스 사이징 이라고 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어떤 엘리먼트의 크기를 지정하는 일이 당연히 많겠죠. 자 그때 width, 폭이죠. height, 높이죠. 자 요거를 지정할 때그 엘리먼트가 만약에 패딩이나 어...보더나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이 지정한 사이즈가 예상한 것과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. 자,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엘리먼트의 크기를 예측하기 쉽도록 하는 방법으로써 박스사이징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저는 boxsizing.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이제 예제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. 우선 두 개의 태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하나는 아이디 값이 small 인 태그 옆에 아이디 값이 large 인 태그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. 그리고 small 인 태그와 large 인 태그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두 개의 태그 모두 보두 값을 주는 건좀 이따가 하고,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hello, 밑에도 hello라고 하겠습니다. 자, 두 개의 엘리먼트는 크기가 똑같겠죠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small 엘리먼트의 border를, 어, 10px만큼 주고, solid 블랙이라고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라지 태그에는 역시 블랙인데 얘는 어 아이고 너무 과하네요. <웃음> 30픽셀만큼의 패딩, 아, 모더 값을 줬고요. 두 개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어 저는 모든 div 태그에 마진 값을 주겠습니다. 10픽셀만큼. 그럼 이런 모습이죠. 자, 어때요? 두 개의 엘리먼트는 크기가 같아 보입니다. 자 그런데 제가 이두 개의 엘리먼트 모두의 width 값을 한번 줘볼게요. 그리고 width 값을 제가 1 5 0픽셀 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어때요? 두 개의 엘리먼트의 크기가 같은가요 다른가요? 다르죠. 다르게 느껴지시죠?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엘리먼트의 크기라고 하면 그 생각하기 쉬운 것은 요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크기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하지만 이 h t m l 또 css의 초창기에는 여기 있는 이 컨텐트 영역 있죠? 패딩도 빠지고 그리고 보더도 빠져있는 이 하얀색의 컨텐트 영역 의 크기를 width값으로 지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두 개의 엘리먼트는 이 하얀색 영역, 즉 컨텐츠 크기는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150 픽셀인 것이죠. 하지만 보더 값이 포함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엘리먼트의 크기가 예측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CSS에 등장한 이 속성이 바로 어, 박스 의 사이징 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. 그래서 이 속성의 기본값은 컨텐트 박스예요. 즉 컨텐트의 크기만큼 width와 height 값이 지정이 된다라는 것인데. 자, 요거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. 뭘로 바꾸냐? 모더 박스로 바꾸게 되는 순간에 어, 이모더 박스로 바꾸니까 이렇게이 헬로 두 개의 엘리먼트는 서로 어, 뭐가 다른가요? 보도의 두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경계의 크기가 동일해졌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결과라는 것이죠. 예.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더 박스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그 코딩을 할때 모든 엘리먼트에 대해서 크기를 지정할 때 보더를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야, 예, 이 별표, 아스트리크는 이거는 뭐를 뭐 선택자냐면 이 웹페이지에 등장하는 모든 태그라는 의미의 선택자입니다. 이 선택자에게 박스 사이징 보더를 줘버려서 모든 엘리먼트가 보더의 크기를 width와 height의 값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코딩하기를 좀, 코딩을 좀더 수월하게 하는 그런 트릭들을,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여러분도 그 방법을 한번 참고하셔서, 어, 요거를 좀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요것이 바로 박스 사이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